서울특별시 강수지역암호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아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발전 방향을 의미하는 그런 요구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첫회의인데요 어, 의미 있는 내용이 어,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